IT 유튜버 호용 PK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아이폰의 새로운 시리즈가 출시가 되었죠? 아이폰 13 미니, 아이폰 13,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 이렇게 총네가지가 출시가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아이폰 13 미니와 아이폰 13 프로 이 두가지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 핑크 색상의 아이폰 13 미니와 시에라 블루 색상의 아이폰 13 프로입니다. 먼저 아이폰 13 미니의 경우는요 이 핑크 색상을 포함해서 블루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레드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색상이 출시가 되었고요 제가 지금 이 갖고 있는 색상 핑크 색상 같은 경우는 색깔이 잘 뽑혔어요 전 사실 이게 이제 영상이 공개됐을 때 긴가민가 했거든요 너무 기존 모델에 비해서 색깔이 많이 빠진 파스텔톤으로 나왔다 보니까 이게 실물로 봤을 때 과연 이쁠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오픈을 해 보니까 역시 아이폰은 아이폰입니다 색깔을 정말 잘 뽑았어요 이 파스텔 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어 보이지 않고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제가 다른 제품들까지 색상을 다 확인해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핑크 색상은 괜찮다는 거뭐 일단 색상은 그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고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사실 12 모델과 외관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특히 미니 모델 같은 경우는 버튼 배열까지 다 똑같아요 12랑 그냥 13이두 가지를 비교하게 를 되면 미세하게 버튼 위치가 살짝 달라졌거든요 근데 미니는 버튼 위치마저 완전히 똑같습니다 외관 중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모델과 다르게 배열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세로로 두 개의 렌즈가 연결돼 있었다면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두 개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렌즈 크기도 확실히 달라졌어요. 아무래도 카메라 성능이 높아지다 보니까 렌즈 크기가 어쩔 수 없이 커진 것 같아요. 이 미니로도 이제 충분히 고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은 이 베젤이 조금 더 축소가 됐습니다.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베젤 자체가 조금 더 옆으로 넓어가지고 옆에는 사실 아이콘만 딱 들어가는 정도의 공간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살짝 더 공간이 더 생겨가지고 영상이나 컨텐츠를 시청할 때 아주 미세한 차이겠지만 조금 더 이제 넓은 화면으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시에라 블루와 실버 골드, 그래파이트 이렇게 총네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모델 역시 기존의 모델과는 크게 외관의 변경은 없고요. 렌즈 크기가 넓어졌고 베젤이 좁아졌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역시 일반 모델과는 다르게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요. 매트! 이 매트 색상 저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이12 프로 맥스와 색상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같은 블루 컬러 계열의 색상이지만 아무래도 이번엔 파스텔 톤으로 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것 또한 색상이 되게 좀 음, 별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물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고급스럽고 여전히 만족감을 주는 색상이에요 색상은 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이쁩니다 색깔은 진짜 단이두 모델 다 외관적으로 사이즈의 변화는 없지만 카메라도 좋아졌고요 뭐 칩셋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기 자체의 무게가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속에 어떤 게 달라졌는지 스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아이폰 13 미니는 5.4인치 슈퍼레티나 XDR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했고요. 애플의 가장 최신 칩셋인 A15 바이오닉 칩을 탑재했습니다. 용량은 128, 256, 512GB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배터리는 2406mAh, 카메라는 듀얼 카메라입니다. 이어서 아이폰 13 프로 같은 경우는 6.1인치 슈퍼레티나 XDR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했고요. 애플의 가장 최신 칩셋인 A15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했습니다. 용량은 일반 모델에서 1TB 옵션이 추가되었고요. 배터리는 3095mAh, 카메라는 트리플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 모델부터는 120Hz 사세를 지원을 합니다. 이번 아이폰 13에서 눈여겨볼 기능은 역시 카메라인 것 같아요. 기존 모델에서는 이제 프로 이상 모델에서만 적용이 됐었던 센서시프트 OIS 기능이 이번에는 전 모델에 탑재가 됐습니다. 이 센서시프트 기능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면 저희가 이제 뭔가 촬영을 할때 손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흔들림에 맞춰서 이 센서도 같이 흔들어주면서 녹화되는 영상이나 사진의 흔들림을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카메라들도 업그레이드 되고 칩셋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달라진 점이 바로 이셀티에만 탑재된 이 시네마틱 모델입 인데요. 이 시네마틱 모드가 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자, 이제 저는 지금 바깥에 아이폰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보려고 나왔어요. 지금 일단 사람이 없는 곳에 와서 이렇게 얼굴 인식을 잘할수 있게 마스크도 지금 잠깐 벗은 상태고요. 그 시네마틱 모드인데 이렇게 하면은 자. 지금 두 명을 인식을 했어요. 화면에서. 그러면은 지금은 일단 저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여기서 휙. 어, 초록색깔 바뀌었어. 아, 왜이 다시 휙! 휙! 이렇게 초점이 약다안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촬영한 거를 편집해서 영상 편집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포커스 초점을 후반으로 내가 바꿀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초점이 나한테 다시 맞아요 여기서도 잘 보시면은 초점이 저한테 돌아왔다가 이렇게 뒤로 가잖아요? 초점이 저한테 돌아왔을 때 내가 이 타이밍에서 내 초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맞았으면 좋겠다 그럼 편집 툴에서 클릭하면 제 초점이 흐려지고 뒤로 넘어가요 아 이거는 혁신이야 후반 보정에서 포커스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는 아이폰으로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어마무시한 이점이 될것 같아요 시네마틱만 잘 활용을 한다면 은 기존의 스마트폰으로 만들던 컨텐츠의 퀄리티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시네마틱 모드 같은 경우는 미니와 프로 둘 다에서 지원을 하고요. 이제 사진 같은 경우는 뭐 주광에서는 너무 잘 나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프로 카메라가 더 좋다 보니까 야간, 밤에 이렇게 빛이 좀 부족하고 어두운 비 오는 날이나 이럴 때는 프로가 확실히 조금 더 저조도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거밖에는 뭐 사진 같은 경우는 둘다 너무 좋고. 또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프로에서는 애플 프로로 기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색정보와 빛 정보를 담아내가지고 후반에서 보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또 좋은 점중 하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니와 일반 모델에서는 프로로는 아쉽게도 지원을 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확실히 카메라 기능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폰 13의 가격대는 아래와 같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KT에서 왜 아이폰 13을 구매해야 하는가? 이 KT에서 주는 혜택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13을 KT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은 에어팟 초이스 프로모션이라는 요금제가 있어가지고 에어팟 프로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품을 한 번에 구매하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이 아이폰을 구독형으로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독 서비스로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아이폰이 손상됐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올케어 보험 서비스와 제휴카드를 통한 최대 84만원 요금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요 한번 사이트를 방문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이 아이폰 13을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두가지를 받아보고서 하나씩 하루에 돌아가면서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사실 기존에 프로맥스라는 놈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사실 손목이나 이런 데 굉장히 좀 부담이 가고 좀 힘들었었거든요 이 두가지 제품 다 일단 첫번째 인상에서는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미니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모든걸 다할 수가 있어요 영상 시청하고 문자도 보내고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찍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심지어 카메라는 기존 12 모델의 프로 맥스랑 똑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아이폰을 활용해가지고 영화나 이런 걸 장시간 시청하신다거나 아니면 문서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메일을 주고받을 때가 많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화면 작은 게큰 단점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나는 핸드폰으로서만 활용을 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이 프로모델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지고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사양도 너무 좋고 게임도 너무너무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 카메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13 미니와 프로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고 여러분은 어떤 아이폰을 선택하실 건지 댓글로 한번 의견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